안녕하세요 케이브입니다 예전에 여자의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 남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남자의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알고 있으면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내가 어떤 목적지를 걸어가려고 하고요 내 손에는 물통이 두개 들려져 있고 남자친구 손에도 물통이 두개 들려 있어요 먼 길을 가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내 손에 있는 물통을 달라고 하네요 자기가 다 들어준대요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남자가 상당히 로맨틱해 보여요 굳이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들어준다고 하니까 멋지죠 그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통 두 개를 남자친구한테 줬죠 내 물통까지 다 들고 가준 남자친구를 보니까 늠름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요 그래서 난 분명히 아까 고맙다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 남자친구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내 입장에선 안절부절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무거우면 나한테 줄래? 내가 들어줄까? 라고 말을 하죠 여성분들은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남자친구가 걱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어쩌죠? 남자친구가 원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일단 어떤 말을 원하는지는 모르지만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더 가다 보니까요 나는 눈치가 보이고요 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남자친구가요 아. 무겁다. 아, 장난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렇지 않아도 미안했던 내 입장에서는요. 저런 말을 하니까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그치? 무겁지? 일로 줘. 내가 들어줄게. 근데 남자친구가요? 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만 쉬었다 가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살짝 고맙기도 한데 이제 슬슬 좀 짜증이 나요. 왜 나한테 투정을 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도 약간 마음이 삐뚤어져요. 그리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남자친구가 아 이제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한테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요 묵묵부답 걸어가요 여자친구인 나는 요 옆에서 바라보는 게 계속 불편해요 그렇게 또 조금 걸어갔는데 남자친구가 또 그러네요 아 너무 무거워 아왜 이렇게 무겁지? 자꾸 티를 내요 이제 나도요 할 만큼 한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들어준다고 했잖아 일로 줘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버럭 화를 내네요 아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도 내가 들고 갈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나도 더더욱 화가 나죠 아니 들어줄 거면 입 다물고 들고 가든가 멋지게 들고 갈 거면 끝까지 그냥 나 기분 좋게 들고 가주든가 아니면 힘들면 그냥 나한테 주든가요 이래저래 티라는 티는 다 내고 있어요 무겁다는 티는 내고요 내 마음 불편하게도 해요 하나도 안 고마워요 이제 여자인 내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됐는데요 도대체 남자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거슬러 올라가서 요 남자가 원했던 것은 요 여자가 내가 들어줄게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티를 냈냐고요? 남자는 요 자기가 들고 있는 이 모습을 좀 바라보거나 응원해주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열심히 들고 가고 있으니까 내가 들어줄게라고 여자 입장에서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남자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너 정말 힘세고 든든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 빈말이라도 응원의 말이라도 자기가 들고 가는 중에 한번 들렸으면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물론 여자친구 입장에서는요 그 말을 해주는 게그 사람을 부려먹는 것 같아서 안한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는 그 말을 들으면 요 힘이 나서 잘 들고 갈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해달라고 티를 내는 중이었어요 근데 여자인 나는 요 남자의 생각의 흐름이나 남자라는 사람을 잘 모르다 보니까 내 방식대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고요. 남자는 요 자기가 원했던 게 그게 아니니까 여기서 넘겨주면 멋진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찡찡거리는 게 되니까 아니라고 하게 되고요. 그렇게 접근을 해주는 여자친구가 고맙기는 한데 답답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녀의 생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남녀의 생각의 흐름이 자꾸 흘러가는 방향을 잘 읽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고마운 순간, 상대방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은 그 순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죠 많은 여성분들이 요 그러면 처음부터 멋진 척하지 말든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앞전에 이야기에서 여성분들도 남자에게 많이 바빠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때 남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고 싶었으면 연락을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 남녀 모두는요 옆구리 찔러서 절 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제대로 옆구리는 다 찌르고 있어요 상대방이 하면 답답한 거고요 내가 하면 이해를 바랄 수 있는 일이 되죠 우리는 남녀 모두가 어쩌면 내로란 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내 남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나는 내 여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체크해보는 게 적어도 사랑한다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의 흐름을 조금만 읽어볼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연애가 잘 흘러갈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